다이얼을 보시면 이렇게 물결무늬로 되어있어서 기호세 문자판인 반면에 이쪽은 기호세 문자판이 아니고 깔끔하고 매끄럽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j c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커플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왼쪽은 남성용시계고요 이 오른쪽은 여성용시계입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커플시계 그리고 저가형으로 이벤트를 하게 되었으니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요 이 제품은 왼쪽이 약간 크고요 오른쪽이 약간 작습니다 왼쪽의 사이즈는 28, 왼쪽에서 오른쪽이 28,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 32mm입니다. 오른쪽의 여성용 시계는 왼쪽에서 오른쪽이 2cm, 위에서부터 아래가 2.5cm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어있고요. 케이스, 브레이슬렛 모두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는 남성. 여성용 시계를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간단하게 남성용 시계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젤의 사이즈가 2 8 32mm 이고요 스테인리스 스틸에 보시면 이렇게 메탈 브레이슬릿을 가지고 있는데 까르띠의 탱크 프랑세즈는 이름에서 보시면 탱크 프랑세즈 프랑스인의 프랑스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1900년대에 맨 처음으로 탱크 제품이 나왔는데 실제 무기죠 진짜 탱크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이 까르띠 프랑세즈는 1990년에 맨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전의 모델들은 이렇게 브레이슬릿이 가죽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에 프랑세즈는맨 처음으로 까르띠에서 이렇게 메탈 브레이슬릿으로 그래서 좀더 탱크답죠 위에 탱크 윗면 그리고 궤도 같이 보이는 브레이슬릿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인기가 있는 까르띠 탱크 프랑세즈입니다 남성용 시계는 뒤를 에 보시면 이렇게 오토매틱이고요. 30m 방수입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넘버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맨 아래쪽을 보시면 2302이 제품의 레퍼런스 넘버는 2302고요. 약간 독특하게 생겼는데 이 뒤에가 약간 튀어나와 있죠. 반면에 여성용은 코츠입니다 배터리로 가는 코츠인데 아주 매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레퍼런스 넘버는 맨 아래쪽을 보시면 2384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매끈하게 되어 있는 게 배터리로 가는 제품이고요 이 남성용 시계는 오토매틱이고 약간 폭 하고 튀어나와 있죠 다른 까르떼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제품은 오토매틱 이렇게 여성용 시계처럼 꼭 들어가는 거는 배터리로 가는 쿼츠 제품입니다 그러면 여성용 시계를 보겠습니다 여성용 시계는 이쪽에서 이쪽이 2cm 위에서부터 아래가 2.5cm입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이고요 모든 스펙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까르띠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남성용과 여성용의 차이를 약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덱스를 보시면 12, 1, 2, 3, 4, 5, 6을 보시면 6의 날짜가 있죠 이와 같은 로먼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 6이 빠져있는 상태 날짜가 있는 상태인 반면에 여성용 시계는 이렇게 1부터 12까지 모두 로먼 숫자 인덱스로 되어 있고요 날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왼편을 보시면 초침이 돌아가죠. 이렇게 반면에 여성용시계는 초침이 없고요. 다이얼을 보시면 이렇게 물결무늬로 되어 있어서 기호세 문자판인 반면에 이쪽은 기호세 문자판이 아니고 깔끔하고 매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약간은 복잡하게 그리고 여성용시계는 아주 심플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두 제품 모두 200만원대이고요.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이두 제품 모두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왼편은 레퍼런스 넘버가 2302 오른쪽은 2384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까르띠에 탱크 프랑시즈 저가 라인으로 스틸, 스틸 제품을 이번 설을 맞아서 이벤트로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짠